새벽 4시가 다 됐어. 빨리 자. 와, 이 아, 시간대. 시간들이... 저번에 어떤 분이 방송을 보고 오셨다는데, 우리가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. 아우 그래도 손님은 손님이죠. 우리는 다 받아줘야죠. 막 그런 말을 하잖아. 그런 말을 실제로 하면서 진성을 부리더라. 앉자마자 너 방송에서 봤어. 그럼. 그래서 그랬더니, 방송에서 보니까, 뭐, 니네 뭐 그런 거다 받아준다며. 그래서 여기 사각지대 많아. 조심해. 어나 진짜 반말을 친하니까 반말은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말 할수 있어 솔직히 손님분들은 반말인데 기분 나쁜 반말이지 그러면은 같이 반말하자 <웃음> 술 어떻게 해다 드릴까요? 그러면 음, 이거 줘 그럼 어? <웃음> 건조해 보이는데 얼굴 좀 모이스처하게 해줄까봐 변기통에다가 그때부터 같이 기순한이 아니겠지 아, 오자마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나도 딱한번 봤는데 기가 차더라니까 어떻게 그 말을 입으로 할 수가 있는가 진짜 근데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네. 우리 여자랑 싸워서 적은 적 없는 년들이거든요? 조심해요 진짜 맞아 나는 연희 이모 말에 한표 나도 어디 가서 그 사람한테 말이라도 한마디 예쁘게 하고 어 너무 맛있어요 뭐 이렇게 하거나 어 언니 너무 예뻐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이 안 해줄 것도 서비스로 막뭐 해주고 막 그런다 맞지 맞지 이모님 이모님 하면은 안 나오던 맞어. 게장이 나오고 계란말이가 나오고 그런다니까 안 먹잖아요 게장 안 먹죠 음. 물론 안 먹지만은 영훈아 넌 뭐... 모르잖아 게장 만 비릿비릿 영훈아 모르잖아 아우 별이별품들 많아 오